안녕하세요. 별난카페입니다. 어, 오늘은 월요일날 어, 분석한 자료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룩도 어, 용지 분석입니다. 용지 필출 가능 구간하고 어, 제 가능 구간 어,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웃음> 어, 이번 주부터는 매일 올려드리기로 했죠. 그래서 현재, 그 현재까지 그현재 진행된 것을 살펴보면 요 어, 1월 15일 토요일 밤에 9 9 8에 복귀 자료로 올려드렸고요. 어, 일요일 밤, 어제죠. 어젯밤에는 대분류하고 어, 특이 패턴을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은 로또용지 분석을 올려드리려고 해요. 자, 그러면... 어, 먼저, 어, 구독, 좋아요, 알림, 댓글 부탁드립니다. 어, 로또 용지 분석 첫 번째입니다. 어, 7 좌측 대각선 부분에서 7하고 13을 제외하고 19, 25, 31, 37, 43요 다섯 수를 보면은요, 어, 이게 현재 7연멸 중인데요. 어, 1에서부터 현재까지 6연멸이딱한번 있었습니다. 어, 지금 신기록 중이죠. 그래서 이번 주출 가능성이 이제 대단히 높아졌어요. 그래서 19, 25, 31, 37, 43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는 5 세로 구간입니다. 이건 뭐 다들 아시죠? 여기는 현재 6연멸 중인데요. 1회서부터 현재까지 7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6연멸이에요. 그래서 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요. 그다음에 30... 3 0번대입니다 30서부터 39까지요. 어, 30번 대가 지금 현재 2연멸 중인데요. 어, 1에서부터 현재까지 아, 3연멸이 딱세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출가 가능성은 상당히 높죠. 300회 한번 정도 3연멸이 있는 꼴이니까요. 자, 그래서 이세 그룹을 세 그룹의 중복수를 확인해 보면요, 어, 중복수가 네 수가 있습니다. 여기는. 19, 31, 33, 37이네 수를 먼저 살펴보시고 없으면 나머지 수에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또 용지 분석 두 번째입니다. 1 세로 라인하고 2 세로 라인입니다. 이게 현재 1연멸 중인데요. 어, 이두 라인이 동시에 전멸하는 경우는 어, 1에서부터 현재까지 어, 2연멸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아, 나머지는 다 어, 동시에 전멸을 하면 그 다음 에 차에는 출을 했어요. 그다음에 이번 주에 출할 확률이 상당히 높죠. 그래서 1세로라인과 2세로라인은 이번 주 필출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 두 번째는, 어, 불주변수입니다. 어, 불주변수는 지금 3주 차 올려드리고 있죠. 어, 여기도, 이번 주도 이렇게 가지런히, 불주변수는 이렇게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는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한눈에 보이죠. 한눈에. 그래서, 어, 또 출연빈도가 불주변수는 높고요. 이건 뭐 다들 아시는 거죠. 그래서, 1, 2, 세로라인하고 불주변수. 여기 공통, 여기에 중복되는 라인, 수를 보면은 1 세로라인하고 2, 30이 있습니다. 2하고 30. 그래서 1 세로라인과 2, 30에서 우선 먼저 찾아보시고 없으면 나머지 수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룩도 용지 분석 세 번째입니다. 어, 장기연속출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전멸 가능성이 있는 구간들입니다. 자, 하나는 어, 이 3세로 라인에서 10, 17, 24, 31, 38입니다. 여기가 현재 8연속출이에요. 어, 1에서부터 현재까지 9연속출이 딱한번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어, 이번 주 전멸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10, 17, 24, 31, 38입니다. 어, 두 번째는 어,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남는 수예요. 11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가 2가 남는 수예요. 2, 13, 24, 35입니다. 이거는 현재 구연속출인데요 어, 1에서부터 현재까지 10연속 출이딱한번 있었습니다. 아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전멸할 시기가 됐죠. 그래서 23, 24, 35네 어, 수가 다 전멸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로또용지 분석 네 번째입니다. 어, 특이 패턴 구간이에요. 여기는 어, 6 세로라인에서 6을 제외한 나머지 다섯 수입니다. 13, 20, 27, 34, 41이요. 어, 이게 지금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어, 두번 추라면 한번전멸 하고 두번 추라면 한번전멸 하고 이렇게 오고 있어요. 어, 그래서 이게 지금 어, 6연속 속 오고 있는 겁니다. 당당퐁당당퐁 어, 당당퐁 이렇게 오고 있는 거예요. 어, 이번 주에 전멸을 하면 흐름을 이어가는 거고 이번 주에 출을 하면 상황이 종료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전멸을 할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당당풍 당당풍 이렇게 오고 있어요. 어, 이건 대상수가 다섯 수나 되기 때문에 어, 이번 주에 출해서 상황이 종료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무조건 전멸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어, 흐름을 이어간다면 전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각자, 어, 이 분석하신 자료하고 한번 비교하셔서, 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어, 필출 삼수크럽, 어, 여기 자료도, 자료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실출 삼수크럽 자료에 올라오는 것도 참고해 보시고요. 어, 거기에도 이제 어, 일반 분석실은 어, 그 유료 회원이 아니더라도 어, 회원 가입만 하시면 볼수 있거든요. 어, 이 별랑 카페는 매주 목요일 날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어, 일반 분석실에한 그룹 어, 또연구실에한 그룹 이렇게 한 그룹씩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화면 아래에. 아, 바로 어,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여기 저기 그래서 참고해 보시고요. 어, 자 이상으로 어, 999회 월요일 분석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